In o n on the same, same day in Busan, South Korea, a nice contact contacted s o m e r s u uh, m m s t h r t h r o w Facebook and they started to chat online using w e b c a t 그들이 동시에 태어났고 같은 날 부산 한국 부산에서 네어 아나이스는 그산맛산맛스 산마, 페이스북으로 연락을 페이스북로 통해 연락을 하고 네 그리고 그들이 그그 그 대화 시작했는데 네 대화 시작했는데. 아